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버섯 버섯을 준비했어요. 버섯 파티예요. 그래서 어, 마실 거는 사이다 음, 사이다 준비했어요. 버섯이다가 얌용을 준비하는데 발라볼게요.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버섯은 한국 와서 좋은 먹은 거예요. 시 오도오도가고 해플닭 어, 소스도 섞었는데 맛있어요. 음? 이거는 조금 맛없네요. 이거 맛있어요. 이 버섯도 오늘 처음 먹어. 이 버섯은 음, 고기랑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냥 불닭소스를 발라서 먹는, 먹으면 어떻게 맛있는지 음. 이거 맛없어요 고기랑 고기랑 구워서 먹을때맛있는데 그냥 삶아서 먹으면 맛없어요 지금 제일 맛있는거 이 버섯이에요 제 신기한 버섯은 이 버섯이에요.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요. 잘라서 먹어야 돼. 잘라서 먹어야 되나? 같이 먹어 음. 이 버섯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실컷 마시고 <웃음>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